네, 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자 그리고 신동구 제도, 자유애국TV를 사랑해 주신 팬 여러분. 자신동구 제독의 실전 예. 이야기 또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예. 신동구 제독 나오셨습니다. 세상에, 예. 님 이게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우리 정의원 국가안보실장 <웃음> 보고, 야입딱 벌어지는 거짓말 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논평을 그래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또 무슨 사고를 친 겁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지난 11월 1일날요. 예, 예. 그 청와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예예. 청와대 국정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예. 거기에 이제 청와대 그 뭐, 그 뭐, 뭐 어, 그 안보실장, 뭐, 그 다음에 비서실장, 뭐, 예? 정책실장이 다뭐 등등 청와대 그 고위 그 간부들이 예예. 다 이제 나왔잖아요. 예. 나와서 그 나온 중에 여러 가지 문제되는 발언들이 많았는데, 예예. 특히 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요. 예. 완전히 허술 해버렸어요. 아... 네, 그게 뭐냐면은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 능력은 예. 예?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 발언을 했어요. 아니, 사람은 정, 정신이... <웃음> 정신이 없죠. 이? 그다음에 안보리 계리 여반이거든요. 탄도미사일 예. 이것도 아직 안보리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또 이랬고요. 참... 그 다음에 ICBM은 기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 그 테일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발사하기 어렵다. 근데 이 세, 이세 가지 예.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전부 사실하고 틀려. 예. 예? 이동식 발사대를 수없이 했거든. 예. 지금 저, 아까 뭐 그, 저, 네일도 그, 초기화에도놓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다 이동식 발사대 쏜 거예요. 그럼 면 예. 이동식 발사대 차량에서 그걸 저,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발사 패드를 싣고 다닌다고. 예. 예. 걸 차량이 이동을 해가지고, 예. 발사 패드에서 미사일을 씌워가지고 쏘, 쏜 거예요. 그거 다 이동식이에요. 예. 그걸, 예. 어렵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껍질로 문재인 대통령이 예. 동창리 그, 저, 미사일 기지 있잖아요. 예. 이게 폐쇄되면 북한은 미사일 발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가. 예. 예. 여기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 근데 이게, 저, 대통령이 전문가 아니잖아요. 예. 모든, 게증거가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최고 안보 분야는 이게 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예. 최대 전문성을 갖고 <웃음> 대통령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좌를 해야 돼 예. 근데 대통령이 이거 맞지 가는속를지쓸수 없어요 예. 대통령이 잘못하어대통령 그건 아니다 예. 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예. 그 말씀 잘못되면 빨리 정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오늘 말이 안 나오도록 실속 안도록 보좌를 하는 게 국가안보실장의 책임이잖아요 예예. 근데 국가안보실장 자체가 예. 한마디로 무식해.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제가 본 게, 본 게, 몰라요. 예, 이분이 저 통상 전문 외교관 출신이거든요. 통상. 통상, 뭐, 노동, 뭐 예. 이런 거 전문이더라고요. 근데 안보 문제 이 사람이 잘 몰라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식한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이게 국,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국가 안보 실장이 제대로 사실을 모르고 사실과 동떨어진, 예? 부정확한 얘기를 하면요. 이게 소설안의 이 부담이 국민들한테 간다니까요. 그리고 동맹에 간다니까 음. 그게 미국이 이제 이런 여 국가안보실장이 하는 얘기를 듣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어제 어떤 신문에 11월 7일 그저께 신문이네요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웃음> 발언에 대해서요 입이 떡 벌어지는 거짓말이다 <웃음> 예? 영어로 조 드락풍 <웃음> Droppingly false. 이렇게. 조어가 이게 턱이잖아요. 턱이 트이 떡 들어있는다든지, 뭐라니, 뭐냐니 입이 떡 들어있는, 음. 말, 할 말을 읽게 만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야. 예. 예? <웃음> 그리고 또한 분은 완벽한 헛소리다. 예. Absolute b u l l s h i t 라고 bullshit. 예. 헛소리다, 헛소리.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을 보자는, 유거로 치면 국가안보보보자가 아니니까. 예. 이게 미국에서 완전히 조롱을 받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이런 이런 표현을 외교적으로 놓을 수가 없고 음. 전문가들이 잘언론에 보도되기 쓰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게 이게 한마디로 노쪽을 한마디로 국가안보실장 널마허술하지 음. 마라 어. 우리말로 하지 마라 그, 이 말이야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야 국가안보실장 정용씨 개소리하지 마이 소리는 이이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그게... 얼마나 참... <웃음> 근데 작년에 연말에 그... 본표 미 국무장관이요 예. 정의용, 그, 공개석상이 그랬어요. 그 예. 정용국가안보 실장이 완전히 거짓말, 거짓말 했다. 거짓말쟁이다. 예. 라이어라고 그랬어요. 예. 네. 왜? 작년 3월 달에 평양 가서 김정은이 만나고 와서. <웃음> 예. 그때부터 이게 막평화 쇼를 시작했잖아요. 예. 그리고 4.27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예.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간에. 예. 그 다음에 이, 이, 사람들이, 수어 서원 국정원장하고 같이 미국으로 날아가서. 예.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호를 해서, 어, 김정은이가, 어 예예. 비핵하기로 약속했다. 예. 그 트럼프가 호도해가지고 어, 그러면, 근데 정상회담, 이제, 근할 용의가 있다고 그랬다. 예예. 아, 그러면 당신들 발표해라. 그래서 정상, 정상회담 6.12, 예? 예. 싱가포르, 저, 미북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노이 겟릴, 겟릴 대지만 또, 또 하고, 또 판문점에 또 한, 하고다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예. 딱 보니까 쏘간 거야. 음. 예, 네. 그게, 에... 정의용, 저, 저, 안보실장이 김정은이 만나고 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해준 말이 전부 <웃음> 그전 말이었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웃음> 근데 전혀 이제 정의용 그 국가안보실장이 있는 한은요, 미국이 상대 안할 겁니다. 저. 예. 어, 저 사람은 완전히 신뢰를 잃어가지고, 예. 미국이 저, 저, 저, 저, 저 아마 전화통화도 안 된다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전화도 안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국가안보실장이. 그만큼 신뢰를 바닥을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이죠 정의윤 국가안보실장 요 빨리 바꿔야 돼요 예. 지금 아니... 계속 제가 저 주장을 여러 번끝취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요 굉장히 저, 저 사람으로 인해서 예. 대통령도 좀 잘못하는 게 많지만 은 예. 특히 안보 문제에 저 사람 보자를 받는 것 자체가 불행이에요 예. 네. 빨리 바꿔야 돼요 음, 조금 전에 그저 방송 나왔지만 은 백악관에서 야 너희가 김정은이가 약속하겠다고 비약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은 너희가 밖에 나가서 너희가 기자회견할 들때 너희 입으로 그건... 기자회견해라 네, 다 거짓말한 거야 어, 그러니까 만천하에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거짓말한다는 거를 전 세계 언론에 다 공개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말이죠 11월 1일 날 청와대에 그 대한 국회, 국회... 좀 감사 때 이야기한 게, 이제 예. 이렇게, 이렇게 이제 미국으로 호평을 받았잖아요. 거짓말이라다가 예. 예. 완벽한 헛소리. 근데 11월, 11월, <웃음> 어, 11월, 10일 날, 예. 또 청와대 합동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11월 9일이 예.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라.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야죠. 예. 반환점, 더, 반이 지났는데, 앞으로 반을 어떻게 하겠다. 예. 지난 반에 대해 아쉬운 게 있는 거고, 이런 거는, 뭐, 자자찬도 하겠죠. 예. 잘했다. 이 좀, 기자들이 이거 잘 좀, 어? 해석해달라. 뭐, 이렇게 부탁하고 말이죠. 질문도 예. 받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고, 에? 청와대 저 국가안보실장, 비서실장, 그다음 정책실장 세 사람이 나와서 기자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 자리에서 또 이게 허술한 거야. 정의원 안보실장이. 지소미아 있잖아요. 예. 지소미아 때문에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이 있잖아요. 예. 이거 미국이 지금 이 미국 국가 이걸 정식으로 침해하는 거다. 이거. 예, 예. 그러고 지금 막 북무 국방부 막 계속 직접적으로 지금 압력을 잇고 있잖아요. 예. 빨리 이거 11월 22일까지 예. 종료 선언한 것을 예. 취소해라. 예, 예. 이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 뭐라고 그러냐면 정의원 실장이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미동맹관계가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음. 아니, 미국은 지금 이거 지소미아 하면 동맹이 지금 파탄 날지도 모른다. 예. 미국 국가에 이걸 직접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빨리 지소미아 종료선언을 철회하라고 음. 얘기했는데, 예. 이런, 이런 완전, 어,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한미동맹관계가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관계, 외교부 장관이요. 예. 뭐라고 했냐. 한미동맹 악의장이 아, 준다. 이렇게 또 예. 얘기했어요. 예. 그럼 왜 국가 안보실장 얘기하고 국방부 예. 장관하고 외교부 장관하고 얘기 틀려요. 그런데 이게 실제 동맹관계 굉장히 이거 저, 저 문제를 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런데도 계속 호도하고 있는 거야. 예. 지금 심각한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이, 이, 저, 미국에서요, 정용 어, 이 사람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 예. 국가안보실장을 계속 갖고 있는 다는아요 예. 끝났어요. 제기에는 예. 상대를 안 해요. 절대, 이거, 예. 저, 저, 동맹, 한미동맹이 뭐 강화는 커녕요, 굉장히 위험한 지경이 이른다, 이거야. 예. 참 이게 제제 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이 대통령 잘 뽑아야 되는 게 아이고 앞전에는 <웃음> 보수 대통령이 저 저기 미국에서 그래 말려도 중국 전승전 올라가가지고 손흔 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좌우 보수냐 진보냐 뭐 좌우 좌파우파할것 없이 지금 국제정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고 국제정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니까는 이게 진짜 사, 국민들 다 죽입니다. 죽여,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요, 인기 네. 반환점 11월 이틀 전에 이제 짓을 네. 됐는데, 완전 낙책점이에요. 낙책점. 국민 59%가 묶고 살기 힘들다. 네. 여론조사가. 그럼 다나왔죠요 네. 59%. 예. 네.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60% 가까운 국민이 묶고 살기 더 힘들어졌다. 그리고 외교, 안보, 경제, 사회, 통합, 교육, 뭐, 뭐, 에너지, 일자리. 전부 이게 빵점이에요 빵점 제가 보기에는요 이, 네? 이게 어때 자작지얼이라는 얘기예요 자작지열 예, 예. 제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을 예, 예.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은 계속 자아 자체내 말이에요 그냥 성과도 없는 걸그 부풀려 가지고 통계까지 조작해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얼마나 화가 났냐면은 이게 음. 어느 분이 사진을 하나 보내주시는데 아파트에서 아파트에 저기 뭐한뭐0 층부터 밑으로 대형 플래카드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음. 내용이 시꺼먼 색으로 서민 죽이는 민주당 느낌표하고 총선에서 두고 보자 느낌표. 이 대형 현수막이 아파트 옥상에서 저 밑에까지, 이게, 부분이 얼핏 봐도 한 10m 이상 되는, 되는 것 같은데, 서민 죽이는 민주당 총선에서 두고 보자. 이런, 이런 게 지금 이 걸려 아, 걸려있다. 걸려있다. 저게, 저게 이제 오리지널 원본이고, 음. 또 어느 분이 저기다가 <웃음> 그, 사진을 또 합성을 글자를 합성을 해 가지고 조규 정경심 구속, 민주당 해산 요거를 합성을 해 가지고 또 가짜를 네, 저거는 저 진짜 그렇죠예 저거 원래 하나만 <웃음> 플래카드가 있는 게저게 진짜입니다. 예. 저, 저게 진짜인데 얼마나 답답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저 통째로 저걸 허, 허가를 했겠습니까, 주민들이. 네, 그게 하여튼 이 문재인 정권 2년 반 만에요. 예. 네. 완전히 나라진 철판났어요 예. 네. 안보는 뭐 지금 완전히 어. 북한에 그의 핵인질를 하러 대가하고 있어니다동맹은 예, 예. 예, 뭐, 파토난 건 말할 거고. 예. 말로 중국에다가 또 뭐, 산불 약속까지 해가지고. 아니, 지금 북한이 저렇게 뻥뻥 예. 미사일 탄도미에서 쏘고 있는데, 예? 에? 미사일 방어 예. 제도로안 되는데, 미국하고 예. 같이 해가지고, 미국 MB 체계 가입, 해가지고 같이 방어를 해야 돼. 모자를 파네. 그, 미국 MB 주도에, MB 체계 가입을 하지 않겠다. 예. 이 약속하고. 사드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요. 저 네. 상주에. 성주 배치한 사드에 지금 뭐, 한, 이게 포대가 안 네. 돼. 초과 배치 안 하겠다. 네. 또 약속을 했네. 네. 그리고 한미 일군사 협력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 약속하고 또 지소매에 파기하고 말이죠. 네. 엉망진척으로 만들어놨어요. 완전 이제 네.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옛날 기원전에 아테네에 페리클레사라는 네. 그 제독 출신 유명한 정치가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아테네 전생기를 이루는 사람이고 예. 서구 문명의 기운을 거기서 이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 지금 우리 지금 민주주의 있잖아요 예. 이것도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페리클레스라는 정치가가 예. 한얘기에서요 안보의 3대 악은 무지 예. 모른다 이거야 어. 모른다 이거야 적에 대해서 예. 어? 제대로 모른다 이거야 적도 모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웃음> 딱 정의용 이야기 같아 무지 예. 예. 그다음에 태만 예. 깨어다 이거야. 예. 이거야 적당히 한다 이거 적당히 이렇게 절박한 안보 상황을 예. 적당히 그냥 어, 뭐그저 (2017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야기만 하지 예. 이게 어떻게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국민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예. 적당히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나약한 나약, 나약. 예. 나약한 거야. 북한 제재원 돌면 우리가 더 강하게 해가지고 요구할 거 요구하고 어? 근데 데 아, 지난번에 지 금강산에 김정은 가가지고 남쪽 꼴보기 그 시설에서 다 털어내라고 그랬잖아 시설 예, 예. 그러니까 증여 그저께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게 언젠가 이거 저 노후된 거 다시 예. 재리모델링 리모델링 할 라고 생각했다 이야기했잖아요 하... 그거를 정확하게 김정은한테 항의를 해야지 예. 무슨 소리냐, 이거야. 네. 당신은 뭐라고 약속했는데 그따위 소리하고 있느냐? 네. 이렇게 하지 못하고 나약하게 말이야. 네. 하, 그게, 어? 국민들이 또 반발이 있으니까 네. 리모델링 할 계획이었다. 하, 그, 그런 작자가 지금 네. 국가안보실장을 2년, 넘, 2년 반 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바꾸세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 이거 당신을 위해서 제가 충고를 하는데요. 빨리 국가안보실장 바꾸세요. 네. 아마, 바꾸지 않고 계속 은근주춤하게 이따 이대로 가다가는요, 비참한, 비참한, 그, 최후를 맞을 것 같아요. 정권의 최후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저기, 총리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낙연 총리를 바꾸고 싶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낙연 총리를 바꾸면은 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저기 뭐인사검증 통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총리는 국회에 인준이 없으면은 비준이 못 없으면은 와, 못, 못, 못 장관은 할... 없어도 하는 네. 데 왔는데 그러니까 는할 음. 사람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낙연 총리가 계속 가야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3불 정책을 약속을 해야 될 거는 휴가 안 가겠다, 약속해야 되고 월급 안 받겠다, 약속해야 되고 해외에 안 기어 나가겠다, 이거 약속해야 돼. 이거 세 개를 삼부를 해야지. 그 명언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이거 휴가 안 가겠다, 월급 안 받겠다, 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저기 해외 안 나가겠다. 그 휴가를 그렇게 양산에도 자주 가고 하시는데 어머니를 양산 집에다 아이고, 모셔야죠. 그렇게 돌아가실 때다된그 어머니라도 좀잘 제대로 모시지. 어머니하고 휴가 보낸 얘기 한 번도 없었잖아요. 한 번도 아니 그러면 아니 없는 것도 있다고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페스카마오 사건도 인권 이거 변호사입니다 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통령 된거 아닙니까? 인권 변호사 타이틀 얻어가지고 그랬으면 노 노부모 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시고 한그 미덕을 갖다가 막온천지에 뿌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양산 휴가 갔으면서도 그 어머니안 망했다. 부모님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예. 딱 가며 와요. 예. 제 개인적으로도요. 예. 제 스타칭 얘기 조금 드리면, 1983년에요. 예. 제가 미국 그 대의 때, 해군 대의 예. 때 유학을 예. 갔다 와가지고. 예. 했는데, 제가 그 해군 대이 때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휴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예. 근데 유일한 휴가를 3일을 냈다니까. 예. 아버님이 그때 국민학교 하던그 교장 끝나고 정년퇴임을 하고 사립, 고등학교 직을 두고 있었는데, 예.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버님하고 내가 3일라도 이 같이 보내야 되겠다. 예. 휴가를 진짜 처음으로 신청해가지고 인가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휴가를 3일 딱보낸 적이 있어요. 예. 딱그 다음에 돌아가셨다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런 게 그때 칼 007기 사건이 있었죠. 쏘는 예. 게 그때 같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 아니 그그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신 까 그때 그저막그 그 여의도에서 합동 그저그 했잖아요. 그저 합동, 그, 저, 연기연결시 했잖아요. 예 예, 예, 예, 예. 그날 우리 아버님도 같이 그 상을 아, 치렀다니까. 아. 그니까 그 감이 와요. 예. 그러니까 저는 휴가를, 마지막 휴가를, 처음 휴가를 아버님하고 같이 지냈다 이게. 왜냐면 그 감이 온다니까, 자식이. 관심이 있으면요. 예. 근데 문제인데, 휴가를 그렇게 자주 가셨는데, 예. 돌아가실 때다들 모신을 모시고, 예. 같이 지내야죠. 그니까는, 러 제가 봤 때는. 네, 그런, 그게, 어디에도 알리진게 없어요. 친, 친엄마가 아닌가? 모르겠네. <웃음> 그래, 모르겠지 아니, 그러고, 저기, 저, 태국에 가 있는, 저기, 자식, 손자들도 다들어와야될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어. 당연하죠. 제대로 된 집안이면, 당연하죠. 이거는 폐륜 집안에다가, 이거는 뭐, 망, <웃음> 나를 망치는 진짜, 아유, 역, 역적의 집안이네, 역적의 집안이네. 아, 그리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기, 저, 김일성이가 도발하니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야, 내 군복, 가, 내 군복 갖고 와. 군화. 어, 군아 신고 하면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랬데 국민 여러분,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그게 예. 북한이 아니고 지금 청와대인 것 같아요. 미친 개가. 예.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어, 어. 아유, 하여튼 빨리 끝냅시다, 국민 여러분. 예. 조금만 힘내시죠. 예.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